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네, 독설TV 설치현수이사입니다 네, 어렵네요. 하면 할수록 시도는 해보는데, 이런 귀여운 짓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오늘은 세상이도 하기 싫고, 저도 하기 싫은 목욕을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세상이는 목욕계의 효녀예요. 정말 착하고, 수건으로 대충 이렇게 닦고, 집안 몇번 뛰어다니다 보면 금방 말라서 정말 효자 효녀들인데 다행히 세상에는 네 효녀입니다 근데 이 장모종 조금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장모종 목욕할 때막다 엉켜 있는 상태에서 물 들어가고 샴푸 들어가고 하다가 막다더 엉키고 잘안 말리고 아는 안 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털이 좀 길거나 꼽실곱실한 아이들은 우선 먼저 빗질을 하고 목욕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 보자 우선은, 물 온도는 37도 정도? 37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미온수. 미온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그리고 저는 목욕할 때 가장 먼저, 특히 목욕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많은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 샤워기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샤워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코에 물 들어가고, 눈에 샴푸 들어가고, 눈에 물 들어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어, 그런 기억 없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목욕시켜줄 때 코에 물다 들어가고 이런 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얼굴을 가장 마지막에 그냥 이건 제가 저희 집 강아지 할때 모든 강아지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들 할때 얼굴 먼저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우선 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는 물도 안 묻혔어요. 이자 그 그다음에 샴푸를 좀 한번 해볼까. 지금 보면 딥 샴푸, 딥 클렌징 샴푸가 있고, 너리싱 샴푸가 있는데 단모종은 딥 클렌징. 네, 네, 저 실제로도 이니스프리 이 화장품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니스프리에서 강아지 샴푸가 나왔습니다. 자, 자, 자. 아. 네내내손 <웃음> 보라고 내 손금 네네 네. 이니스프리 디어펫 샴푸 아 근데 거품이 자잘하게 돼요. 네 입자가 되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 거품이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보시면 거품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날수 있어요 왜안 날까요? 아니 아니 이게 사실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고 강아지들한테도 안 좋은 성분이 거품을 많이 내요 근데 무조건 거품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어, 제가 알기로는 설페이트개 계면활성제 설페이트개 계면활성제들이 거품을 많이 내는데 지금 이 샴푸는 그런 계면활성제 가 아까 살짝 봤는데 계면활성제 없고 실리콘 오일 없고 동물성 원료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거품은 덜날수 있어요 대신에 피부에는 훨씬 더 좋겠죠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사람 샴푸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강아지들의 피부가 사람이랑 pH가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피부 산도 피부 산도가 사람은 약산성 강아지들은 중성 중성이다 보니까 사람 걸로 쓰면 피부에 자극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아지 거 무슨 향일까 이거? 예, 네, 좋아요 편백나무, 그렇지. 이거 편백나무의 향 음. 그리고 샤워기 씻을 때, 쓰실 때 하나 팁은 샤워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예 붙여서 쓰세요 그러면 안쪽까지 잘 헹궈지고 안쪽까지 잘 헹궈지고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해합니다 이자 야 너무 편해, 진짜 세상에는 헹굴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귀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벌써 다른 귀병이 생길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잘안 말려졌을 때 촉발 요소가 될수 있는 거지 멀쩡한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절대로 귀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영 갔다 와서 귀병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귀병이 생겼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걸 먼저 치료해야 돼. 그리고 샴푸 할때 이제 얼굴은 전 진짜 조금. 샴푸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하시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죠. 이 냄새도 있고 얘네들도 먼지도 갖고 다니고 하는데 샴푸 해야죠. 아.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계속 만져보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이 그거예요 잘행거죠어 제가 지금 봤을 때잘행거죠 제가 뭐 사실 미용 전문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샴푸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네잘거죠서 너무 좋아요 은은해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 향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얘 근데 다 말랐어 귀가 어떻게 지가 턵니다 어떻게 네. 얘네들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세잖아요 근데 강아지들 뭐, 머리 터는 거 보세요 엄청 빠르죠? 그러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다 나와요 근데 안에 이제 귀털이 많거나 귀가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죠그거 이거 이금 이거, 이거. 나온 거 봤어요? 아, 이게 고속으로 돼야 되는데 이탁 털면서 물이 이 안에 있는 귀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걸로 충분해요 가볼까? 고! 개운해? 세상이 도망간다 <웃음> 근데 제가 강아지들 목욕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진짜 힘들고 짜증나긴 하거든요 하고 나면 특히 이제 장모종이나 꼽쓰리들 말리고 나면 막 그룹인데 아 이게 자식 키우는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걸 해요 아직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힘든데 나 오늘 되게 뿌듯하게 되게 뿌듯하게 할일다잘 끝내고 어, 뭔가 가장으로서 보호자로서 큰 일을 하나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강아지도 목욕을 시키면 어때요? 아기 키울 때 보면? 내일 시켜봐. 내일 <웃음> <웃음> <웃음> 죽는 동인 집을. 내일인데. 목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니스프리 디어펫 샴푸도 제가 써보니까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목욕이나 하러 가야겠다 <웃음> 아, 이러다 진짜 빠질 것 같아 네. 하트 거품 하트 모양 아니에요?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 빨리 사랑한다고 해 <웃음> 너무 귀여워 <웃음> 야너 이러다가 진짜 이니스프리에서 모델제이드로 오 어떡해? 세상아 어?